r e t 리턴 비켜 u c k u p n r e t u 토 n return, r e t u 는 n r e t u u r n return, return, r e t u r 지 return, return, return, return, r e t u 이 n return, return, return, return, return, return, r e t 이 r n return, u n e 가짜 래퍼들을 k i l l i 스 안에 I'm not silly, silly. 콤하지내리 칠리 소스, 소스. 가짜 래퍼들을 k i l l 스 안에 I'm not silly, silly. 콤하지내리 칠리 소스. 다르게 뱉어 넌 빠르게 뱉어 는 따라해 래퍼들은 날아가 너네 위로 바르게찔려버린 바니 네 얼굴 볼 생각 깊지 않게 왜이 꼬리 올라가지 나는 계속 올라갈게 너바리 스타미 기회들은 많지만 잡지를 안지 나중에는 땅 치고 오해를 하지 가짜 음악은 하지마 이 아, 귀국투도 타 씨발 양 전부 다 비켜 커산불도 쪄 새끼는 입을 따불러 까불어 그런 막으로 패버리지 페인 래퍼들은 말야 맨 너가 왜 손을 버냐 말야 나보다 못하는데 F**k 댄 t t 부 페인 나를 이래 버리 왜뭐람 소리 이거 FAKE 아니라고 우기네 씨발 나는 니들 땜에 입을 못 다물어, 그 이유를 말해줄게 그러니 두개 열어 어 첫번째 마이크 돕네 그런데 니가 래퍼라고? 웃긴네 마이크는 기본 장비인데 마이크 없는 래퍼? 그건 그냥 재민이지 어떻게 그게 래퍼? 어 두번째 페이크 가사를 었네 미성년자인데 여자들이 개맛에 은행 돈을 털었대 아이스때에작업대 잠깐만 기다려봐 112에 코랄게 어 세번째 오투투 느끼네 음정은 씨발 그냥 밥 말아 먹었네 싱글게 못하네 근데 커버를치려 하네 에에 거리는게 존나 모기간 돼. 어 네 번째 랩을 안 하네. 독방에서 끼길 대면 내절들이 지내. 사클 육도 잠수 타고 카톡만 메라네 메모장이 가사을때 얘네 이러고 노네, 어. 다섯 번째 키보드 머리 하네. 비드백이랑 다리 쓰고 댓글로 육하네 고으면 디스코 만들라 해서 만들어 오면. 오면 10초 정도 훑어 듣고 족보리다우긴네 어. 마지막으로 그냥 씨발, 재미니야 어떻게 작업물을 두 달에 한 번씩 올리냐? 나는 늦어도 2주에 한 곡씩은 올리는데. 초등학 그냥 랩좋고 부모님 효도나 더해. fuck! 미래엔 높아져 나의 높이 내 꿈은 okay. 절대 안에보기 성공은 해보기. 날 따라 오지저기 팩트는 없어져 연기같이 연기 난 페인하고 페인하니 개인하지 너네들은 매일같이 게임하고 페인 집지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랩을 했으니 래퍼 될 거야 아, 원어비 wanna be. Wanna be. 래퍼 날 이뤄내 허성공의 길을 걷기워 예, yeah. 랩 연습은 꾸준히 실패의상전을 낙걸어 여기 밑바닥에서 부터치고 올라갈게 딱돼 다들 나의 TV에서 볼수 있게 내 이름 네이버에 나올 수 있게 원어 e 래퍼, 원어 n 래퍼, be 래퍼, Yeah, 내 앞, 기대 막, 기대 막, 기대 막, 기대 막, 기대 막지 마요. 내 길은 내가 바람이 파주고 나 틀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I wanna be r weapon, 내 꿈은 실천. 그 후에 그들이 wanna be 데리고 실천. Let's so fake, 가서 가사 비켜. 가사로 페이퍼를 한가 더 치워지 비켜. Yeah, get out of my way. 참견은 하지 마. Fuck you, d man. 저리가 저리가. 잠깐만, w a t 내기 파줄 시간이 네 길을 파라고, man. Yeah,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음악을 반대하지 않았지 Thanks, 오히려 음악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 가족도 친구도 응원해주는 너는 왜 자꾸 접으라 해 가족도 친구도 안 건드리는데 너는 왜 자꾸 삽질을 해 피드백은 감사하지만 접으라 하는 건 피드백이냐 피드백이랑 탈을 쓴 욕은 너랑 조식은 참 기트로 빠이한번더 참기라면 내게 파는데 쓰던 사보려 대가리를 찍어버릴 거야 나보다 못하는 새끼들이 돈을 버네 할 말이 많지면 신경 갔을 거야 어차피 디스를 해봤자 쟤네들 지행기인 줄도 모를 거야 신경은 말고 길이나 더파 그럼 난 도착 그럼 난빠이 틀에 박힌 음악은 깨 okay. 뻔한 음악은 났네 no 세톤의 세톤 같은 음악을 내서 피처링을 해달라고 코리오네 마형 oh, 네. 돈과 여자 타이틀이 박해버린 힙합이 구세주야 난 남양창 모담 데리리얼 남양주 출신 래퍼 바로 넥 가끔은 못뭐 같은 짤래퍼들 면 머리 가 아파오네. 평균이랑 감옥에 갇혀버린 힙합을 석방 시키고 그 감옥에 그들을 놔. 친구들은 말해 눈 꾸미라 퍼라매너 쇼미더머리 고정 래퍼 나갈 거라매. 세터니지라는 집어치고 꿈만 날면 이후에 찾아와서 비꼬라고 예상할게. 힙합에 대한 인식은 좋아져. 돈 여자 필요 없다는 거 증명했어. 그걸 증명했더래퍼들의 무리들을 깨게. TV에서 내 얼굴을 다들 볼수 있게. 꽤. 오케이. 너캠난 진짜로 래퍼들 게임해. 아침 머리는핸드폰에 모닝콜에 웨이크 바로가 시작되고 미래 향한 게다가 한한칸 더, 한칸더난 계속 직진해야지. 앞으로 편견을 깬 래퍼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 그런 래퍼들이 라인업에 내가 끼고니까 나는 멈출 수가 없어 맨나새 처음 보는 음악들을 해봐야 돼 너도 할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 따라와 뻔하고 재미없는 힙합은 깨부수고 새로운 것 시도해 와 에이 나니까 나다운 걸 에이 <웃음> 야돼 그러니까 fake swag은 나지 마 프리스톤 두 땐. 난 정말은 너희가 너희 음악을 찾지 못하고 겁만만 내니까 안쓰러워 정말 안 늦었으니까 나를 따라와 <웃음> 우리는 우리의 음악을 나자고야 form the barum, 나는 목마름, 미연두과 입밥 먹고 나의 너희 발음, 마그르 돈 벌음, 내돈 색깔은, 파란색이 손 노란색이 될 l i k n c e in 100,000 and m i l l i o 가난했던 과거들을 이제 지워버려와 우린 식구 내면 근데 돈 벌어 사람 세면 아침대 대신 One, two, 돈 더미 위에 놓은 자 찰, 음악으로 돈번네 yeah. 엄마 장자 대고 미오리치맨, 통장에 공이 너무 가득해, okay. 아, 캐스나면 세 걸로 사줄게, okay. 기분은 okay. 매달마다 꼬박해, okay. 우리 엄마 차 바꿔준 게두구 오게, 절대로 군낭비는 안 할게, okay. 니들 캐스처럼 마약이나 여자, 저는 안 할게. 오케이, okay. 내 no okay. 돈이 많아져도 조심 가. 절대 못 쓰듯이 돈을 펑퍼 쓰지 않아. 부자라고 싸가지고 끼고 지는 않아. 좋은 곳에다가 돈을 쓸 거라고. 제발 뭘 우리 집만 100만, 100만 원망 장자. 매일 밤소도 라인 만든 결과, 사실 평소에는 돈 가사, 절대 안 쓰지 만이번만 yeah. 쓰자. O, 야, 빨리. Okay. Okay. 딱지만 wow. 즐거거넣었거지날 wow. 래퍼 되고 싶은이 네 애처럼 wow. 래퍼가 꿈이니까 작업하는 거지 역사를 내 손으로 만드기는 개뿔 wow. 콩내에서 냈던 밑에 wow. 열 곡을 준비해서 냈더니 피처링 파트만 듣고 꺼버리는 병신들 wow. 그래서 니들은 안돼 뿌리부터 뿌리부터 죽여버려 쟤네부터 작업머리 없는 너네 구리다고 시이 붙여 니 너는 개구리네 딕션닝 무슨 염머스 개구리네 대여 속전도 되는 니네 들프코로 원더 블러바이마머니 자랑할 시간에 요도나의 라임 마어버해내 게임 이벤트로 알고 있는 너는 찐따들은 부모님께 말 걸어도 요도야 10대 래퍼 특징과 오작 고동과 여자 악세서리 플랫 옷이 비치 쓰고 구루 만들어서 낄게 유튜브라사클잠수두달 넘게 타지 에하 밑에 작업하냐 아니야 카톡으로 내절 들이쳐 그냥 전에 목전 시철 래퍼인데 입을 안 쓰고 손가락 어 그런 애들과는 반대편 나이반에반에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도 못 따라오는 새끼들 팽 그런 애들 들이벌 그냥고 래페이 나는 내 페이도 안 벌고 들고 부산에 기부 후키니 왔구 커투마 스튜디오 나킬투랩내 방은 오케이. 너희들이 위한 고문실 또한 실험실 죽여 랩로 돈여자 자랑하는 놈들과 딸라난 fuck you, y o yeah. 야너가놀할 때가 사았서 밤마다 s a to my little friend oh. 바로 wow. 비디오 새끼들 가사는 페만넘치리질리다고요 그냥 꺼라 비디오 페 e 들을 죽이게 밟아버려 라이스 s u p 내 랩실이 온것은 환영해 매니 마이크로 페들을죽네 자랑 재미 도 어스 그만해 한 번만 으가지를 아, 따줄게 비파